영원한 부처님 자비와 소원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 대비하시다. 대자심은 온갖 수단을 다 기울여 모든 사람들을 구하려는 마음이고 대비심은 다른 이와 함께 아프고 함께 괴로워하는 마음이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잠깐 동안이라도 버리는 일이 없이 지키고 키우고 구해내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너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라며 잠시도 버리는 일이 없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으로 하여 생기고 이 대비를 느낀 자에게는 믿는 마음이 생기며 믿는 마음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어머니임을 자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서 자식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의 마음도 모른 채그 무지로부터 애착을 일으켜 괴로워하고 번뇌에 희감긴 채 힘들어 한다. 제업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미욕구 이산저산을 힘겹게 타고 오른다. 부처님의 자비가 오직 이번 한 생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이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며 이렇게 미혹을 거듭해 온 태초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자비는 이어오고 있다. 부처님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가장 친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들을 구제한다.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하여 고행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사라고 죽음을 나타내 보였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기에 부처님의 일도 가없고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깊어 바닥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자비에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네 가지 큰서원을 세웠다. 첫째로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를 소원하고 둘째로는 모든 번뇌를 끊을 것을 소원하고 셋째로는 모든 가르침을 배울 것을 소원하고 넷째로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소원하였다. 이네 가지 소원을 바탕으로 하여 부처님은 수행하셨다. 부처님의 수행의 밑바탕에 바로 이 소원이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의 온 마음이 그대로 사람들을 구하려는 대자비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위하여 살아있는 목숨을 빼앗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공덕으로 사람들이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셨다. 부처님은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공덕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셨다. 부처님은 물란한 짓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었고 또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셨다.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닦으시며 사람들이 항상 하합하고 서로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셨다. 또 거친 말을 멀리하는 수행을 닦아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갈팡질팡하며 떠들어대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다. 번드레하게 꾸미는 말을 떠나는 행을 닦아 사람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셨다. 또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위하여 탐욕을 떠나는 수행을 닦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없어지기를 원하셨다. 중하는 마음을 떠나는 수행을 하여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넘치기를 원하셨다. 어리석음을 떠나는 행을 닦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그릇된 생각이 없어지기를 원하셨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셨다. 부처님은 어버이와 같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그들이어서 미오구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